이철이네 행동아. 비시방. 봉사아 너 봉상이냐 봉삼이냐? 봉상이죠. 여기 나왔다. 네네 번째, 이거 네, 뭐야, 네 번째, 뭐야,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이거 이거. 아, 야.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진짜 오징어는 여기 음? 아예 오징어 나가 봤죠. 네. 오징어 진짜 어떻게 이 말하고 이렇게지만 좀 진짜 입이 아, 그, 턱이 그, 안 찍어 준다고. 어, <웃음> 진짜 실물보다더 못나오게 나오는. 근데 나 진짜 좀 당황하죠. 근데 약간 이게 잘 나왔다고? 아까 그런 그런 저 치킨 찍어서 와 아이돌 느낌도 이로저 치킨 찍어 아이돌 느낌도 와이거이 아이돌 한번 야 여기 아이돌 있잖아 <웃음> 우리는 흑역사 있냐? 많을 것같아 많을 거 같아요. 채리형가흑역보자아요흑역가 흑역사가 흑역사가 흑역사가 흑역사가 흑역사가 흑역사가 흑 형 문신을 왜한 거예요? 문신을 왜 했긴 왜 했어요? 얘너 웃긴 게 뭔지 알아? 야너 등, 너 웃통 벗어봐 하지 마왜여기게 <웃음> 그런 <웃음> 걸 보여주려고 는얘 <야>, 등에 <웃음> 사자문신 멋있는 <웃음> 거 있는데 와우. 아파가지고 갈기가 반밖에 없 갈기가 반밖에 없어 <웃음> <웃음> 안 해서 어. 또 내가 야, 반짝 안 해줘! 야, 반짝! 왜 반짝 안해줄수 있어? ]가지고. 너무 아파서 못해. 그래, 너무 아파서 못갈가 여기부터 이렇게 반말이 있어. 이거 얘기하면 안 돼. 나 사람들 그래. 모른단 말이야. 야, 망신하는 게뭐 잘못된 거라. 니가 뭐 미친 아니, 얘기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이까 야, 너뭘안 좋게. 야, 너 걔네 이거 뿌려줘. 탈모인 거야. 그 탈모인 거야. 이거 뿌려야 돼. 탈모인 거야. 이거 뿌려야 돼. 오빠 네. 있어요? 언니가 있어요 언니 대박인데요? 소울인거에요? 봐봐 조연아 너는 아 너무 아는다 아 네. 거야. 이게 헌트야 야, 이게 불혁사라고? 이거너 불편러들이 많아서 너 그럼 <웃음> 이 모습 너가 약간 부끄럽다고 했잖아 그냥 그럼 너이 얼굴로 가라고 그러면 아또 <웃음> 어, 이게 더심한거다그 <웃음> 야, <웃음> 나 흑역사 있나? 아, 나는 자랑스러운데 왜형 여기 흑역사 바로 옆에 있네 여기 흑역봐요 흑역사요? 뭐예요 <웃음> <웃음> <웃음> 리신 어디로 가야? <웃음> 근데 난 근데 후격사가 이거 있나? 아, <웃음> 오빠 그래. 어, 이거 나 혼자 아, 이거. 안 올라간 <웃음> 아, 거아아 이거 봤어 콘서트 아, 때 아, 자기 아. 혼자 안올라갔 뭐야 왜안올거갔어 콘서트인데 나 자리 뒤에 서야 해 되는데 자기 혼자 앞에 서가지고 킬려고 킬려고 안 나오지 그 부분은 혼자 되게 자신있게 나온네. 내가 진저 뒤로 다 같이 올라가거든 봐봐 근데 내가 이 노래 진짜 좋아해 Don't know why Tell me why 너무 슬픈 노래야 그래서 내, 빠져가지고 너무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올라가 기용 그러니까. 완전 애절하게, 애절하게, 애절하게 부르고 있어 몰라 지금까지 모르다가 알아. 갑자기, 알아. 댄서분들이 내 <웃음> <웃음> 갑자기 댄서분들이 내옆을 옆으로... 지나가는 <웃음> 거야 여보 갑자기 댄서분들이 내옆을아 근데 잠깐만. 이게 진짜 흑역사라긴 하던데 <웃음> 야 이때 우리 다 했네 강인이도 있고 누구야 그자 <웃음> <웃음> <웃음> <뭐야, 그게.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웃음> 네. 우리 방송에서 얘기 못했던 어 해정해. <웃음> 회장해 방송에서 못 했던 TMI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자. 우리 썸네일로 쓰게. 나의 음. 장점 단점 이런 거 얘기해 봐. 어, 나의 장점 단점. 봉사가 너만의 TMI 하나. TMI가 아, 그. 그 자기 사용 설명서 좀 얘기해 줘 봐. 너는 여자 친구한테 어떻게 해 줘? 어떤 식으로 해 줘, 너는? 남자 친구. 아니, 아니, 아니. 여자 친구가 생기면 히철이 형, <웃음> 형. 어? <웃음> 형 자꾸 소문은 확실히 하지. 않아. <웃음> 아, 그래서 아까들 기른 거들은 나온 어,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형 자꾸 소문을 확실히 하지. 않아. <웃음> <웃음> 여자친구가 생기면 넌 어떻게 잘해줘? 저는 좀 애교를 많이 줘 음... 애교. 어떤 식으로? 애교 한 번. 아, 씨X야. 야, 너 방송 많이 눌렀다. 어. 너 처음에 막안 하지 않았냐? 아, 근데 저 개인 도 많이 해 아, 진짜 여자친구한테 네? 어떻게 해줘? 네? 애교? 그러니까 이런 애교를 부리다가도 가끔 좀. 조금... 그럼 이리 와봐, 조현이 앞으로 나와봐. 무심한 너가 30분 늦었어. 네. 조현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 저 조현이 약간 삐친 거야. 늦, 너무 늦어서. 어... 너가 달래줘야 돼. 자, 아, 자 보통 몇 분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저요? 5분? 오! 맞혔다! 통했다, 튜 같이 말했어 왜냐면 루다로 성격이 생각보다 <웃음> 좋지 않거든 조연이야 뭐 말할 것 같아. 자, 둘이 네. 자 만났는데 이제 늦게 온 거야 조연이가 화났어 자, 액션! 아, 진짜... 짜증난다, 나중한, 짜증난다 기다렸어? 그냥 가자, 우리 어? 어디? 마치 간다 어? 많이 늦어서 미안해 너 화났구나? 내가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왜 그게, 그래? 그게 그게 잘못이야. 그게 잘못이야. <웃음> 너는 그게 잘못이라고 이거황각을 <웃음> 한번 또 정수리에 붙여야 저게. <웃음> <웃음> 네. <웃음> 아니, 실제로, 아, 그래. 실제로 보면 좀 귀엽다고 많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어. 여자친구가 이 상황에서 나집 간다 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럼 아, 어 그럼 진짜 저... 애교로 막 가짐 뭐이럴 거예요? 아니 전 따라가죠 따라가서 애교부리다가 안 음. 통하면 바로 이 갈다 갈다 갈다 기다려봐라. <웃음> 어 수잔야, 너 연애할지 모르지. 야, 너 연애할지 너, 모르지. 너, 너, 너, 너, 너 연애 모태솔로지. <웃음> 솔직히, <웃음> 솔직히 얘기해, 연애 부족 없지. 저 고등학교 때까지는안했어 성인 대사에서 어, 나도 스물살때 그, 야, 야 그게 왜 어리야? <웃음> 어. 못해 솔로긴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웃음>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 보인다. <웃음> 응.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못태 <웃음> 솔로긴 했어요. 여자친구한테 오케이. 애교가 많다 그럼 여름이는? 네? 만약에 남자친구를 만나면 본인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빵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빵빵 세트 깜빵? 깜빵 빵을 만들어준다고? 네 제가 베이킹에취미어가지고 네. 의외다 현미빵 좀 만들어줄래? 다이어트 해야돼서 아 베이킹? 네자 그럼 여름이 앞으로 어? <웃음> 자 봉상이 앞으로 너 이제 <웃음> 자연스럽게 내가 앞으로도 안 해도 이거. 자 그러면 먹고. 상 어떤 상황이야? 여름이가 늦었어 아. 빵을 이제 굽느라아 그렇지 응. 그래서 이제 봉상이가 이제 매우 화가 난 상태야 그렇지 자카메라 좋고 자자 어. 한큐에 갈 거예요 자 액션! 와어 어, 어, 왔어? 미안해 음. 뭐가, 뭐가 미안해? 이거 굽느라 늦어 이게 뭐야? 우빵 우빵 우빵 왜 <목소리> 오빠 어, 아 김순 어 그래 김영 어 죄송합니다. 지금 같이 깜빵 가셔야 될것 같은데? <웃음> 미성년자 아니잖아요. 맞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웃음> 야너 이거 나먹어라 선배라 <웃음> <야, 성렬야! 웃음> <웃음> 미성년자 아니잖아요. 미성년자. <웃음> 어, 어, 어. 게 재밌다는데 진정이지, 루다야? 어, 열심히 생각 처음에 재밌다 <웃음> 진짜 웃긴데, 너 차례야 자, 루다, 남자친구가 만약에 생기면 <웃음> 어떤 만남을 하고 싶어? 어떤 사랑? 어, 헌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아, 헌신적인 사랑? 사랑. 음. 아, 남자친구에게? 오케이, 루다 <웃음> 오케이, 헌신적 자! 이거 기대된다, 자, 기대된다 <웃음> 기대된다! 헌신적 자, 개인적으로 어, 내가 어렵다. 하고 싶죠자 헌신적인 거 헌신적이어야 돼 자,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어, 어 루다한테 극해, 헤어지자고 사람이. 그래서 헌신적인 게 뜻이 뭐야? 막 흘렸어요 미쳤어요. 그렇지, 가지 마세요. 그렇지, 그렇지. 넘쳐요,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부동산. 제발, 제발요. 이게 어. 헌신적인 건가? 그게 헌신이에요? 구질구질, 구질구질 구질 아니에요? 아니, 헌신적인 거지 헌신. 흘렸어요 <웃음> 새로운 사랑이 생겨서 이제 헤어지자고 매몰차게 해야 돼 그러면 너는 이제 가지 말라고 매달려야 되는 상황에 너무 사랑해 새로, 새로운 여자는 빵 굽는 여자야 엄청. <웃음> 맞아요 <멈춰. 웃음> <웃음> <웃음> 매달려야 돼 자, 조용! 자, 카메라 좋고 자, 카메라 좋고 자, 우리 자, 레노버 자, 노트북 좋고 자, 삼성 모니터 좋고 에이펙스 레전드 게임 재밌고 자, 쇼! <웃음> 우리 오빠, 우리 오늘 뭐 할까? 루다야 우리 지금 만난 지 십 년이 됐지? 십 <웃음> 년이나 됐어. 몇살때부나는거난너 보니까 이제 좀 질린다. 아, 형, 우리 헤어져도 좋아. 우리 헤어져도 좋아. 와. <웃음> 뭔, 허스텔, 아, 오빠. 때려봐라. 장례식에서 밥먹야 야, 야, 야. <웃음> <왜>? 좋아, 좋아. <웃음> 퍼 <웃음> 빙! 어, 어, 신순경! 어, 알겠어. 자, 10년 전이면 13살입니다. <웃음> 자, 빵좋아하신대죠 네. 자, 제감방 가시죠. <웃음> <웃음> 빵 좋아하신댔죠? <데죠? 웃음> 어, 헌신적인 게 내가 아는 사전이랑 다르구나. 루다어. <웃음> 근데 진짜 통할 것 같아, 너무... 아, 어, 그, 정말요? 때리는 게 나은 것 같아. 아, 아 진짜. 아, 조연이는? 저요? 아니 이런 남자 정말 싫다, 아니 이런 남자 너무 좋다? 거짓말하고... 어디서 거짓말을? 해? 아, 왜 거짓말을? 해? 모든 게 이제 매사가 다 거짓말이야. 뭐 먹었으면... 여자친구한테 거짓말 하면서 어디 가거나 아, 여자 진짜. 몰래 만난다던가 아, 아니면 그거는... 여자친구한테 욕을 한다던가 식으로 하는 하는 식으로 하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웃음> 욕하면 그건 진짜. 오케이 조용하다. <웃음> 욕하... 욕하는 남자친구. 욕하는 남자친구. <웃음> 구 좋아요. 희철이네신동아 PC방! Stylish on the outside, savage on the inside. Legion by Lenovo.